아동 학대 왜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까요?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제도부터 바꿔주세요. 당신의 서명이 정책을 바꾸고 아이를 살립니다. 아동 학대 정책 개선에 당신의 이름을 붙여주세요. 세이브 더 r 드란